장애가 한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회사마다 약관상의 내용이 다 달라요. 야,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퀴즈을 가입 안 한다는 건 어,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시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지영 팀님 모시고 이달의 추천 상분들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하는 가이드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태아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이드를 좀 잡아주신다면 태아보험은 주 목적을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뭐 태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똑같은 부분인 거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태아보험에서는 후유장애. 네. 네. 후유장애가 한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거를 보면 음. 50% 이상만 있거나 음. 80% 이상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음. 네, 그래서 3%부터 100%까지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태아보험에서는 3%부터 100%까지 준비하는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1억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음.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는 그 외의 담보들이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를 제대로 가져가는 범위 내에서 질병의 장에는 3에서 100%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수술비죠. 근데 이 수술비가 선천적인 원인부터 보장이 되는 거냐.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태어나서 영유하 시기에 어떤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2번 일당 음.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이런.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필수 담보들은? 빠지면 안 되는. 어, 빠지면 안 되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50%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질병 그 후유장애 50% 네네. 담보도 운쟁을 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를 줄이는 어떤 플랜 음.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50% 담보가 음. 분명히 필요한 담보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 치아 파절만 돼도, 치아가 5개 이상 파절만 돼도 5% 이상 진단을 받는데 음. 그런 부분이 없다고 라 하면 50%까지 되려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정도도 맞아요. 안 돼요. 40% 밖에 안 맞아요. 돼요. 네, 그러면 양쪽 귀가 안 들려야 80%인데 음. 양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고객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인간 아니고 음. 생활 못하는 거 아닌데 음. 경제활동하는데 제약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에서도 제약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영유아나 어린이식에 발병한다라고 하면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탄탄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래서 3%부터 100%까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1번으로 후유장애를 밀어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자유를 아예 안 시키거나. 어, 불필요 없다라고 어. 설명을 하는 거죠. 음. 이거는 어, 없어도 되고 음. 보장받기 힘들니까 고객님 이건 포기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장받기 힘들다는 거는 정말 이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는데 어거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쓰고 분쟁을 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음. 정말 진단받으면 무조건 나와요. 맞아. 네, 그거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밀어낼 게 아니라 진짜 후유장애가 없었을 때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손장님께서 음. 생각하시는 것도 질병의장보호를 네, 필수로 탑재해야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회사마다 약관상의 내용이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객님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저 이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증권을 보내주시는데 후효장애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죠 똑같아 보이는 그렇죠. 아 보험이지만 속이 달라지는 거죠. 네. 실제로 보장 받을 때 A는 보장 받았는데 나는 보장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질병 유장의 생포 담보를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선천부터 이게 되는 건지. 네. 응. 지금 가입하셔 가지고 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한다면 음.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음. 어 리모델링은 꼭 해야 된다. 담부적인 부분 안에서. 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그전 영상에서도 질병 유장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어,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담보가 일당 담보지 않을까? 사실 일당 담보가 싸지는 않잖아. 비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설계사는 일당 담보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설계사는 이거 필요 없다 음... 빼야 된다. 근데 어린이 보에서는 저는 아예 추천을 안 드리는 담보 중에 하나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음. 근데 퇴원보험에서는 입원일당을 뺄 수는 없어요. 이유를 좀. 응, 그러니까 입원일당이 사실 주로 쓰여지는 주 연령층은 60대 이후라고 보거든요. 중대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하셔서 장기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부분들이 많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입원일당의 역할을 하는 건 노년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태아보험에서 신생아들이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 니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입원 일단 왜 필요하냐면 입원을 했을 때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부모 중에 한 명은 또는 어, 한부모 가정도 있고 부모가 아이가 둘일 경우 각각 맡아야 되고 간병인을 고용하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케이스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생계가 어. 너무 흔들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태아보험에 넣는 이번 일당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 담보처럼 30세까지 세만기까지 가져가는 담보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관리가 필요한 담보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상황이나 치료일록을 보고 그걸 토대로 계속 가져갈 거냐,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를 타진을 해보셔야 요 그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일 때가 입 퇴학 때는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 필수로 넣어야죠. 아, 필수로 네. 넣어야 된다. 음. 넣는 것도 또 방법이 있죠? 네. 그걸 잘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구 아, 이거... 지금 얘기, 얘기해줄게요. <웃음> 이것까지. <좀> 얘기해 <웃음> 네. <싶대요. 웃음> 물론 정답은 <웃음> 없습니다. 설계사님들마다 주관이 다 다를 수 있고 음. 청구해봤던 경험치가 똑같지 않거든요. 음. 제 생각에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 가치를 두고 봤을 때또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저 음. 같은 경우는 범위를 보고 보충설계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범위라고 병원은, 하면? 음, 우리가 보통 입원을 딱 보면 고객님들께서 요새 너무 잘 아시는데 음.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장받는 담보가 가장 큰게 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이상, 음.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상 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의원은 입원 목적의 베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어, 있기는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보통은 종합병원 이상으로 입원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담보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아니 전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병원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음, 그렇죠. 종합병원 담보만 넣으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중환자실 담보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신생아 시기뭐 음. 자체 중환으로 출생한다거나 선천적인 질병으로 태어난다거나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음.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고 라 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예전 얘기고 지금은 나라에서 정말 많이 케어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작거든요. 네. 그래서 실비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준이에요. 어, 그런데 이 중환자실 담보를 넣는 거는 어, 치료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고 고액치료를 하게 되면 당장에 내가 발생하는 병원비는 적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부분도 계속 추적관찰을 한다거나 장기치료를 한다거나 통원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커버를 위해서 넣는 거고요. 음.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으로 넣게 되면 거의 어, 보장받을 확률은 다 커버가 되신다 보시면 되는데 음. 이 전체 보장을 하는 담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종합병원 이상을 가지만 아동병원도 크게 있거나 음. 여성병원의 내과 소아과 이렇게 다 음.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병원까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입할 때 제가 고객님 주변의 병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냐 음.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시는 분이 거의 한 30% 정도 음. 나머지는 거의 모르세요. 어렵죠. 그건 뭐 네. 따져보지 네. 않는. 그러니까 첫째가 되게. 있지 않으면 거의 모르신다고. 태아가 첫째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의 범위를 아우르는 걸 넣어드리고 나중에 조율하셔라 음. 이렇게 좀해드립니 중환자실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중환자실 들어가면요 즉 간병을 못해요 음. 병원에서 다케어요 네, 거기 의사선생님과 이 가공선생님들이 상주에 있고 면회 이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음. 부모님들이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중환자실 입원일당의 효력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냐 라고 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세 이하는 우리나라의 90% 이상 음.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이 어나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병원비 진짜 얼마 안 나온다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손의료비는 연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음. 200만원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손이 만약에 준비되어 계신다면 음. 내가 아무 중요한자식이 올해 입원해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음. 어, 우리가 뭐다 준비하면 너무 좋겠지만 음. 그래서 저도 효율적으로 좀 이번 일당을 반드시 넣어야 되긴 하지만 음.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보통 고객님들이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태아보험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맥스로 넣어서 가져가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 5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담보를 다 줄이셔도 위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저의 관리 방침이에요 모든 설계사가 이런 건 아니니까 나는 이런 관리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억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고객님들하고 한번 담보 정리를 해드려요. 음. 그래서 아이가 치료이력이 어떤지 발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타진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과감히 저는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중에 하나가 입번 일당인 거고요. 음. 그런데 한두 번이라도 입원을 해봤다거나 위험 부담이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 초등학교 가기 전후로 해서 한번더 음, 보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환경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린이집까지는 부모가 완전 밀착케어 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도 거의 밀착케어를 해주는데 그렇죠. 유치원부터 수스로 해야 되는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 음. 또, 나가서 있는 시간 자체가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 음. 걸 어느 정도 겪고 나서, 아이가 안정화가 되면, 불필요한 단번 다 빼셔도 되는 거예요. 음. 저희도 이제, 첫째, 둘째 있는데, 음. 첫째는 어린이집 가자마자 수족구. 수족구. 수족구. 수족구. 네. 뭐, 이런 거, 네. 뭐, 뭐, 맞아요. 음. 그런 거에 진짜 잘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두 번인가 입원을 했어요. 둘째는, 음. 아, 너무 건강해서, 이제, 입원 안 하는 거죠. 음. 요런 친구들은 사실, 굳이 불필요한 담보로 이걸 유지하느니 네. 어, 어차피 내는 보험료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음. 차라리 그거를 옷의 기점으로 해서 음. 좀 조정을 하시고 다른 담보를 더 준비하는데 쓰시는 것도 음.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시다가 이번 일당 중에서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음. 그중에서 이제 1차병원이 안 되는 지역도 음, 있다라고 아 그니까 지역마다 종합병원을 바로 가는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으세요 음. 아예 그 지역구를 벗어나서 가야되는 페이스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가입하셨던 고객님이 포항에 계셨는데, 저한테 딱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종합병원 관련 무조건 포항에서 경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지역에 여성병원이 있어서 그 안에 소아과며, 내과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느정도 응급처치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또는 아동병원이 좀큰 지역들 요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1차 병원까지 보장이 되는 전체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가성비는 훨씬 좋아요 제가 복층 설계를 해드릴 때 계산을 해드리는데 고객님들과 그런 거를 상의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지역은 어떻지? 라고 생각해보시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짜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실비 받을 때도 뭐 만원공제, 만오천공제, 이만원공제 하듯이 음. 이번 일당도 음. 1차병원에서 나오는 입원일당 1,2,3차병원에서 다 나오는 입원일당 뭐 2차,3차에서만 나오는 입원일당 이게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1차병원에 해당하면 음. 어, 종합병원 이번 일당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네, 이번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을 좀 고려를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감사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음.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영상 찍으면서 좀 과감한 도전을 했어요 타인을 요구하시 거나 음. 대납을 요구하시면 저희는 아예 전문가님들을 매치해드리지 않겠다 아,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음. 그 뜻에 동조해 주셔서 음. 사은 받을 거면 내가 여기다 연락 안 했다. 맞아요.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도 사은품을 보고 가입한 지인들이 폐허를못 받는 걸 너무 많이 받고 관계사가 연락이 안 되거나 내가 정말 급할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연락이 안 돼서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셨던 거죠. 음.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사은품 됐고요. 어, 저도 알고요. 진짜 설계사님하고 연결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보험연구소에 많이 전달하셨고 을그 내용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로 공인들 많이 네, 네. 레벨업.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아, 어, 이게 저희 보험연구소 취지처럼 조금 더 건전한 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 방향들을 저희가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데 한 발짝 나가지 않았나 네. 그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영상을 설계사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응. 주변에 이제 진 설계사님들은 어 너무 잘했다.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음. 대변해줘서 너무 고맙다. 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고 반면에 또 일부는 화음품으로라도 많이 해서 고객 유치를 해야 되시는 입장에서는 좀 음. 힘드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모든 설계사가 이제 내려놓고 정말 진성으로 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던 건 뭐냐면 고객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어떤 고객님은 저한테 너무 미안한데 사은품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알겠지만 사은품을 그래도 안 받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알려주신 설계한대로 다른 곳에 가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 <웃음>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를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담대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근데 도와드릴 수 있는 건다 도와드려요.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지만 어, 저희도 그럼요 어 봉사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이것도 네.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계사를 잘 선택하셨으면 믿고 쭉 진행하셔라.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설계사랑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성으로 고객님을 대하고 진짜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믿고 쭉가자 음.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뭐 설계사님들도 간혹 그 연락을 주시죠 네 저희 보험연구소가 요즘에 설계사분들이 보시고 연락 주시는 채널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고객인 척하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설계사분이시면요 그냥 저 설계사입니다 움을 음. 받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을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육 시스템도 있고 음.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스터디 하실 때 오셔도 좋은데 음. 동종업계에 계시면서 음. 사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음. 그때 고객님의 어떤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구성을 가지고 가셔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겉에 것만 가지고 가시는 거는 음. 오히려 도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는 좀더 다른 응, 방향 가자 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의 동조를 하니까 응. 연락을 주시면 저도 최대한 옳은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많은 소비자분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음.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도대체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라던가 방향성을 좀 기준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음. 근데 여기 기술팀이 이거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전사 비교한 거다 띄워주세요 저희가 매달 초한 2-3일 정도는 아예 가입 자체도 안해요 삼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암샘으로 전사 비교하시고 음. 약관 보시고 상품계정 내용들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의사가 있으시고 전문가님을 선택하셨다면 속이지 않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태아보험 가입하는데 가장 핵심 가이드는 음. 4대 질환. 그러니까 암, 내 심장, 질병. 질병의 장애. 음. 질병의 장애는 음. 3%. 음. 3% 이상 질병의 장애를 꼭 가입하시고 음. 또 가입하셨다면 이게 선천적으로부터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권이 아니라 약관상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고임이 약관 보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설계사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음. 네. 이번 일단 같은 경우에도 복층 설계로 효율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담보의 비중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확한 안내를 좀 받으시는 게 좋다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달의 추천 플랫 음. 추천 상품 네. 태아보면 사실은 거의 뭐 변동되지 않고 기본 베이스는 이제 H사에서 굳건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게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계약전환제도에 대해서도 고객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서 30세 만기가 100세까지 안전장치를 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아시는데 20년 납입하고 끝난 다음에 또 20년 납입을 하기에는 나도 부담스럽고 아이한테도 부담을 주기가 싫다. 한 달에 월 10만원 정도는 지금 태아보험 준비해주는 게 나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늘 30세 만기로는 태아랑 어린이 특약을 따로 분리하고 실비보험 가져가고 100세까지에 대한 보장을 무해장급형으로 같이 구성을 해드렸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음. 이게 거의 한 15만원이었거든요. 네, 네. 어, 근데 지금은 10만원 이내, 10만원 쪽으로 이 보장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기 보장 같은데 보험료가 확 줄어든 거죠? 어. 네. 거의 한 4, 5만원? 아, 4만원. 아, 네. 그정이케사 때문에? 네, 케사가 네.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요. 네. 1월 말부터 보험료를 15% 할인입니다. 할인을 했죠. 저희는 여기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음.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많이 하고 들어봤는데 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 네. 의심이 많아서. <웃음> 어. 어, 저희 <제일> 의심 많아서 <웃음>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하고 네. 자료 조사할 때 네. 이제 스터디할 때그 얘기를 했거든요. 음.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의심해서 어, 어, 죄송한데 어, K사 건의자 좀 죄송합니다 근데 아, 이 영상을 왜 남기고 싶냐면 저희가 K사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통화를 했고 확인을 했고 할인보험료가 이게 나중에 변동되는 거 아니냐 몇년 뒤에, 뭐, 1년 뒤에든 몇년 뒤에 특정 조건이 되면 음. 어, 변동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K사를 가입 안 한다는 건 어,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네. 네. 같은 보장을 준비를 했을 때어 음. 다른 사람은 8, 9만원을 내야지만 가져갈 수 있었던 보장을 케이사로는 음. 지금 6만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무예장급형하 같이 100세만기를 준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어. 지금 무조건 케이사를 기본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음. 최대 보장을 잘 넣으면 한 11만원 정도. 완전 완벽 보장으로. 그렇죠. 음.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쭉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음. 일단 실비가 기본적으로 만원 이상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계속 갈 때마다? 네. 네. 계속 만원 이상이 줄어들고 1년 만에 소진되는 담보들, 음. 10세 때 소진되는 담보들, 6세 때 소진되는 담보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세나 초등학교 전으로 음. 담보를 줄이신다면 음. 거기서 또 빠지게 되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음. 실제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음.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면 어, 30세반기로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내놓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있죠 음. 어, 저희 팀의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줄어들어요. 그냥 말로만 언급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낭비되는 것을 다 줄여드리는 것은 진짜 어. 설계사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구독자님들이 정말 보험연구소를 계속 구독을 해주셔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전사에 대한 정보를 다 듣고 이 흐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음. 물론 모든 분이 다 저희한테 가입하신 것도 아닐거고 음. 관리를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음. 기본적인 틀은 알면서 가니까 아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반설계사가 되시는거죠 음. 아, 그죠 확실히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전문가님들이 다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음. 보장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단순히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음. 있는 담보들의 중요성들, 음. 가성비도 따져보시고 음. 사사담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약관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상 케이스들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는 구독자님들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단순문의가 정말 많아요. 하루에 뭐 들어오는 단순문의도뭐 수십통 꽤 많아서 음.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저희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뭐 전문가에게 선택하셔가지고 음. 어, 가입하신 분들도 음.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좋아하세요. 어. 어. 내가 음. 보고 있는 설계자가 나를 관리해준다라는 게 음.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놓치지 않고 출연할 수 있도록 네. <웃음> 계속해서 진짜 좋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요. 어, 전문성을 갖추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보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네. 네,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